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본사 근로자 현장으로 근무지 이동에 따른 4대보험 처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본사 소속 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신고를 별도로 현장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용직 근로자 현장으로 건강연금 보험료를 원청으로부터 사후 정산을 받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변동신고를 통해서 현장으로 전출입 신고를 해야 현장으로 납부내역을 뽑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사후 정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변동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별도로 현장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매년 3월에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때 현장에서 근로한 기간에 대한 보수는 현장으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고용은 본사로 산재는 현장으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사 근로자 현장으로 근무지 이동에 따른 4대 보험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